수술이요? 어떤 수술이요? 원래 그 처음 봤을 때 같이 트랜스젠드라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제가 성형을 여성형으로 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눈코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기능적인 거에서 한 거지 여성형으로 한건 아니에요 그래서 음. 사실 눈 쌍꺼풀 했을 때도 제가 그 안검하수라고한 건데 하고 나서 나는 분명히 해리 사진을 갖다 줬는데 해처럼 되고 싶어. 음. 물론 여자라는 소리는 않고 그냥 남자 오민이 그냥 해리 사진 보고 눈딱 뜨니까 어 알파 침을 치면. 아 그러면 그저 전화 어, 하시기 전에 더 하신 거예요? 네네 눈은 그렇게 한 거고 사실 코도. 내가 저번에 그 예나 씨랑 얘기가 되면 깜빡하고 얘기했어요? 재수수 얘기했다가 이제 말을 바꿨어요. 재수수 어. 같은 느낌으로 뭐 하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생각나서 바꾸긴 했는데 우리 영서 씨가 그걸 좀 숨기고 싶다고 하니까 아 제가 코가 아는 거 같잖아요. 음. 음. 코도 크고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해서 굳이 얘기를 안 했어요. 너는 얘기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와서 했다고 얘기가 너무 민망한 거야. <웃음> 야, 그쵸? 나도 그때 예, 선생님은 뭐 하자고 했죠? 코 연장소를 한다고. 아, 연장소 아 네, 네. 이게, 이게 원래 한국에서 한국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한국에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 뭐라고 뭐 실리콘도 계속 막 이렇게 이런 라인을 뽑으라고 하는데 여기 선생님은 얼마나 많아? 자연스러운 것들 추구하시는 건지?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저는 필요 안 나는 고잘한 게 없어요 아. 거절 당한 거예요 거절 당한거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오티가 뭐 되어버요거 그래서 지방이식을 하세요 어저께 방송 어 뭐, 근데 완전 예뻐요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 완전 나이 나이 나이 나니가뭐할게 나이 나싶나는데이나 나이 나이 나이 나이 <웃음> 나이 <지금 웃음> 나이 응.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성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 라고 얘기를 하는 e m p l e and I think that you know that you have a l i t t l 고 bit o 이 a 이 i t t l e bit of a l i 고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아 제가 얼굴이 별로 안한것 같은 거는 옛날에 돈 있을 때 하고 이걸 하고 나선 돈이 없어 <웃음> 월급은 이렇게 조금 받고 <웃음> 과외 다니면서 예능시게 6천인가 7천 들었 지금까지요? 언니 이거 찔덕은 데쓴것같까 이제 자기 그채에서 그거까지 아 그거까지 해서 그이 3천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 6천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 7천이 되면 저는 시작하고 나서는 가슴 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심하고 나서 한 거는 가슴 밖에 안 했어요. 보스가? 아니요, 벨라젤. 벨라젤? 벨라젤로 한550 했던 것 같아요. 적당하게, CC는 좀 많이 든것 같아요. CC 400 CC. 400, 400, 저는 치킨 아니고 보통? 얘기들보다 더 많이 든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넓으면 많이 나와서 좀씩 약간 이게 빠진다고 하근데 아, 제가 아. 체형이 여기는 작은데 음. 이 통이 넓어요 음. 그래가지고 제 가슴이 400 넣은 가슴들보다 음. 커보여요 네. 이쪽으로 둥둥해서 잘못 잡는 방법 아 근데 뭐 하고 싶은데요? <웃음> 하고 싶은데 많죠? 그때, 그때 이거 헤어라인 좀 물어봐달라고 하셨는데 그거 지금 여기에서는 뭔가 다른 쪽에서 아저화안 할건데 저화안 할건데 나 그런거 진짜 관심없는데나 네. 여자를... 나 환불도 안해요 것이는데나 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저옷배송에도 환불 안해요 전화가지고 너는. 눈이야 눈이 뭐더 예뻐질 때가 있으면 은 하고 싶은데 더예질 때가 없어서.. 절미가요 받아보세요 눈이 어갈때아임은안했잖한 번에 태임은 안했어아다 들어간 거예요? 섬을 할때임 아니 앞트임하고 옆트임 임 이는 이내 나 o 이내 나 n and out, as you go in and out, you go i 완전 n d o 이었어요 k a p u r a 고 g 하 Sakapu, sound one to make up. Who was you told? How was you g 양학도 하고싶 get this? Young, you go in and out. y o 그거 o in a n 거 그 네. 한국에서는 힘든가요? 어, 다들 태국으로? 네, 다 태국 가야 돼요. 태국에서가. 네. 네, 저는 그렇게 막 복잡한 것을 말고 좀 간단하게 할 생각이에요. 장으로 하는 거 말고 살로만 하는 게 있다고. 그 네, 살로만 하는 게 관리가 그렇죠. 어렵다고 해서 안 하는데. 장을 만들면 기좀 건강해요, 네, 저 그런 게 어렵다고. 그렇죠. 아, 아무래도 장기 네. 내부장애. 돌다공증이 원래는 호르몬 균형이 안 맞으면 생기는 음. 건데 이게 인위적으로 맞추는 거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 안 하면 그래서 옛날에는 저번부터 공부했는데 옛날에는 상0전에다 많이 안 좋아진대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수속이 발달되니까 6 0좀막 사시고 70도 막 사시고 장난 아니에요 60도? 제가 아쉽네요 너무, 너무 기반적인 거아니요 <이> 작년인가, 내가 아시는 분이, 그, 아시는 분이 친구분이에요 네. 미국하고 결혼 해서 음. 20년 전에 이제 미국 갔다가 잠깐 오신 거예요. 같이 만나서 알고 봤던 이분이 젠더예요. 음. 오, 나보다 10살이 많으니까 58살인가 하신데 젠더예요. 어, 그러 근데 진짜 여자처럼 똑같은 건데 젠더 생활 하면서 미국도, 미 미국, 8분 부대 분 만나서 결혼해서, 결혼해서 이제 미국 갔다가 잠깐 왔어 근데,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자, 기는거기서이렇게도 호르몬 게사서서 계속 계 이렇게 복서이 해서, 이 해서, 이렇서해주면이게 근데 이르게주사 이렇게 게게 해서, 이렇게 해이아니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이랑게게생서이게서 이렇게 서게안 좋은 역게을많이 하거든요. 이 대신에 이제프로게스테론이나 운동을 해가지고 제 스토리고 우세증을 좀 낮춰 주면서 계속 관리를 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런 거를 유튜브로 하세요. 네? 네 젠더는 이렇다 하는데도 하세요. 아, 아 네네. 유튜브 하실 거죠? 네. 저는 개인 대시 진지층이라 그런 <웃음> 거할 거예요. 그런 거. <웃음> 공 공부 막 해가지고 공부해 해가지고 막 정보 전달 하는 거. 아, 예나 언니처럼 그렇게는 못하겠어. 요 예나 씨도 이거 하고 싶은데 약간 약간 안티 때문에 못하겠다 아. 아니 예나 언니는 일단은 소통이 되니까 그게 돈이 되거든요. 음, 그렇죠. 네, 스트리밍을 해야 사람들하고. 세희님, h i 말 세희님 him. s 다 y him. Say h i 다다 a y h 같아 그, 그 그분들 음. <웃음> 원래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 i m s a 뭐 얼굴은 봤는데 him. Say him. Say him. Say h i 보 Say him. Say h 치는데 가 그러니까 술을 못마시고 술을 못마시고좀좀이렇게이추염이서체력이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게 음. 이렇게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술을 따라주고 하, 하나. 이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게이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한달반 만에 딱 포기하고 그게 돈이 많이 걸거든요. 한번가좀 있으세요, 광대. 광대야? 광대는 못 해요. 여기 라인 보드다광대가할나는 거다. 앞광대. 앞광대? 앞광대는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근데 앞광대가 좋 일단 일날 오는 촬영을 지금 근처 카페를 지금 찾고 있는데 8시 반에 문전데가 없어요. 그래서 최악의 순간 마지막 일단 옆에 찍을까 여기 좋은데요? 그래서 찍어보니까 <웃음> 그때 연하씨가 오라고 하니까 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코트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둘이 처음부터 시작을 할지 영사씨하고 연하씨는 이제 나가서부터 이제 연하씨가 밝게 인도를 해가면서 근데 연하 언니가 아. 그 상담할 땐안들어오죠 상담할 때는 안들어오죠 그러니까 연하씨는 그냥 이거예요 보호자 형식으로 음. 가는 걸로 해서 음. 인터뷰는 영사씨 혼자 하고 연하씨 옆에 있다라는 느낌만 주고 걸어가서 이제 셀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인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린 양아 나를 따라가라고. 네. 뭐, 그리고 저 모양 예를 들자면 뭐그 성형의 선배로서습니 음. 음. 내리고 막 음. 이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는데 그 촬영 장소가 터클레스 가봤잖아요. 네.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저희들 다 들어가 그 거기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셀카 형식으로 가서 이렇게 찍어서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씨가 거기까지는 좀 주도를 해주시고 이제 수술 들어가면 그다음부터희 저희들은 물 무조건 따라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수술이 한3 시간에서 4 시간 걸려요. 아 그렇게 걸려요? 준비하고 거기 아. 하고 뭐 하고 안에 들어가서 그런 거 하고 깨고 하면 9시 반에 들어가면 제가 알고 보면 여시반한 2, 3시 정도에 퇴원 하실 거예요. 2 시나 3 시. 네. 왜냐하면 3 시에 들어가시고 여덟 시에 퇴원.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좀빈 때는 뭐 연하지 뭐 어제 볼일 보라고 하고 저희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웃음> 촬영하면 되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 후에 이제 이거 뭐 풀러 오실 때 그때 촬영하시고 한 그러고 그 풀고 일주일이나 이 주일 정도 후기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네. 이렇게 받쳐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표를 네. 달고 그러면 네. 10월 초, 얼음면2일날 10월 초 정도에 일표 대충 로드맵은 그래요. 근데, 옛날 씨가 같이 와주니까, 예나 씨하고 이제 어떤 콜라보를 좀 영상을 어떻게 찍을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영사 씨는 무조건 영사 씨 위주이긴 한데, 예나 씨가 아주 고맙게 와주시니까, 그것도 한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느낌으로. 네. 네. 그래서, 고민을 한볼게요 네, 한번 짜보세요. 어떻게 <웃음> 찍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 우리, 우리 것으로 가시면 거의 그런 형식으로 코 수술 보시면 거기, 거기니까. 저기요그 홍진영 닮는그 친구도 거기서 했고 와공도 거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견 주시면 충분히 잘해줄요 응. 응. 네. 아침에 또 택시 타고 올래요 면 촬영 예나 씨랑 근데 너무 너무 일찍이잖아요 여시반아시 반까지 는요 그럼 여기서 촬영하는 게더 이거 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여유가 되면 그때처럼 그 예나 씨 찍는 것처럼 가도. 한 문서에서 좀 공유를 해보시고, 하튼 그날 이런 이야기요 대신에 요건 약간 좀 딥한 이야기고, 그날은 좀 약간 좀 형식적인 걸이렇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 설면 우리가 편집을 할 거예요. 대신에 성민 씨나 미녀 씨를 하니까 좀 얼굴을 익혀주시는 게 나은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네. 그때 이제 뭐라고 게또 생겼을 거 아니야, 성민 씨. 따르거나 어. 그냥 그날 만나서 그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물어보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한 얘기 예. 중중에서다시 반복적으로 물어고 있는 거예요. 다고는이거는 그냥 찍는거고 그날 이제에 있는 사는 거니까 는다고에있다고에 있는 사람은 다이있에에했는데 까먹었어요. 해볼게요. <웃음> <웃음> 그 자꾸 아 이게 질문 받을 때마다. 지진중이 <웃음> <음영식으로 웃음> 네. 그건 아니지. 좀 어, 교회 다니기엔 좀 스스로가 그러니까 좀 자책감이 있어서 그래서 안 다니는데 그래서 성경 본걸안 하니까 이제 항상 이제 팔자를 가지고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냥 책을 읽기 시작했어. 그래서. 타이터에 갔다가 타이어 폼서하는 거니까 뭘 잘못 밟아가지고 그럴 때 이제 혼자서 막, 그막 전화 돌리고 밤이라서 그런데 타이어 가는 도 없잖아요 막한 시간동안 근처에 전화를 돌리고 고음 불러서 혼자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갈고 하는데 <웃음> <웃음> 어디 전화할 때도 전화해전 전화 전화해서 어, 어디에. 어, 다 여자밖에 없으니까 전화해서 뭐라 그래 <웃음> 나 타이어 떠졌어 이러면 뭐 뭐라 그럴 거야 <웃음> <웃음> 예나 씨가 그런 거잘 처리 안해고 그런 거잘 처리해 준것 같은데. 아니면 그때 같이 오시면. 이러 아, 안 돼. <웃음> <웃음> 그래서 하여튼 우리 뭐 그날 촬영 잘 한번 해보시고 코 한번 잘 나왔으면 저는 잘나갈 거예요. 코 코골 축소는 그때 아 이거 올리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코골 축소도 살짝 들어간다고 하긴 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 아... 근데 오히려 그게 또 자연스럽게 할 때도 안 한다. 그런 느낌으로 딱 해놓은 게 나는 만약에 실리콘 판단을 이렇게 높이는 지그 마모 그걸 은지하고 박민영. 아, 아저 개명 하려고요. 어 그걸로 혹시 불러주실래요? 어때요? 저 연두라고 개명할. 언제? 제가 이름이 영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연두나 연두나 연두나 연두나 이렇게 많이 불러요. 이게 영동아 이렇게 부르기 힘드니까 엄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연두. 막 연두나 연두나 이렇게 불러서. 언제 언제 개명 신청은 조만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소개할 때이 연두라고 아니 박연두라고 박연두. 박연두? 아 김현 김현두 김현두 네, 아, 네. 네. 네 김현두로 김연. 그런 소개를 하세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또 소개를 다. 네 김현두로. 한... 쌀 언니 개... 그 방송에서는 한번인가 나와서 영서라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영서라는 이름 별로 안 나오는 개엄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서라랑 아. 엄 재밌거든요. 아니 어디 가서 이런 물어보면은 영동이라고 하면 다들 개웃동 하니까. 아니 그럼 이걸 얘기를 하죠이 에피소드 재밌네. <웃음> 이영도라고 합니다. 한국. 원래는 저는 영서 씨로 알고 있. 네. 그냥 그거 얘기해도 돼요? 네네. 원래 네네. 제 남자 이름이 영동인데 네네. 아무 생각 없이 영동으로 해서 <웃음> 이건 아닌 거아서지 영동으로 네. 제가 바꿀 거라고 네, 영서로 하려다가 어. 몇 명이 이게 서가 해가 지는 쪽이라고 아, 조금 약간 루즈한 느낌이 난다고 음. 근데 너안 그래도 약간 좀 차분한 애인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해 주면 그 에피소드 제일 좋아 그거를 나중에 정식으로 할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 딱떠이 얘기 하고 계세요, 잠깐만. 근데 뭐트레스랜이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물어봤는데 네. 저는 막혜님 혜리님? 혜리님 네. 두 바퀴 하셨다고 근데 네. 그게 양학까지 다 하셨죠? 양학이 아니면 뭐 V라인으로 하겠죠. 어, 아 얼굴형까지 다 해가지고 응, 한 얼굴형은 다할거예요 왜냐면 손해보는 수술이 아니라서 음. 저도 양악을 예약은 했, 해놨다가 그 당시에 너무 무서워서 치료를 했거든요. 10% 계약금 날렸는데 어, 그게 저는 할 생각이에요. 어, 그러니까 야, 양악은 좀 손해보는 수술이 아니라서 그니까 러 코나 눈은 세질 수 있잖아요. 이미지가 근데 양악이나 턱은 제가 근데 깎을때는 별로 없대요. 그래서 어, 양악은 내가 해골이 이렇게 기울어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래서 이 눈썹 문신도 한개 눈썹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눈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게 렇 일자인데 여기는 이렇게 살짝 올라간 느낌. 그래서 이 해골을 여기 뼈를 조금 더 자란 거를 빼서 붙이고 여기도 살짝 이렇게 똑같이 붙이고 하면은 왼쪽이랑 똑같이 만들면은 그냥 인상이 좀 나아지는 거. Thank you.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 전할 음. 데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웃음> <웃음> 예나 언니가 너무 할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뻐진 거야? 딘카로 찍는데. <웃음> 그러니까 나는 항상 스노우로밖에 안 찍어봐서 사실물에 대해서 그냥 아니 내 사만발에 대해서 그냥 평이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사만발 너무 잘 받는 거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아니 내 뭔가 경쟁력이 되겠다. 나쁘지 않겠다. 이 <웃음> <웃음> 뒤늦게 서른네 살에 수시아 교정하고 코도 뭐돈 모이면 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좋고 맞아요. 이 눈썹 문신도 처음 해고 <웃음> 어떡해. 근데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오늘 한지 처음 돼가지고 다 짱구름 썼대잖아요. 처음에 하면. 음, 음. 저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졌지.